여러분 안녕하세요 차노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네요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니까 설레고 긴장되는데 여김 없이 평소와 같은 재밌는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모도가 왔네? 이야! 오랜만에 뵈요 하이 <웃음> 자기가 빨리 와봐 오랜만입니다 거의 3주간 안 올렸어요 스미마생 자기를 위해서 운좀 어. 갖고 왔어 책 책! 저희가 요즘 책을 읽고 있거든요 자 이게 기대되지 않으신가요? 기대가 돼 엉박싱 시작합니다 좋아 아 콰아 귀 뽀뽀했어 야 선물은 아니고 제거예요 내가 <웃음> 갖고 왔냐면은 네. 놀릴라고 기대대 나 진짜 이거 면한두달 노래 불렀나?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건만 으손보으 <웃음> <웃음> 작아. 그러네. 뜯어볼게. 이거 뜯는 소리가 되게 좋대. 뜯는 소리 좋지? 뭐가 좋다는 지리으으왜가 <웃음> <웃음> 열려! 오버하지마! 아 자동이야 자동이야. 훗! 뭐야 여기 불 들어와! 불 들어와? 아 <웃음> 별로야! 뭐가 별로야! <웃음> 오! <웃음> 어때? 아주... 아니. 난 별로 안 갖고 싶어. 자기야 응. 오늘 뭐할생각이니 오늘 예쁜 카페 갈거야 예쁜 카페? 아옷 자랑해야지 <웃음> 봄맞이 옷 샀거든요? 이제 응. 3월이잖아요 이 옷이 원사이즈 그래서 35,000원에 득했는데 자라에서 산거야 여기가 너무 예뻐서 샀어요 어, 되게 예뻐 근데 가죽자켓을 또... 살... 괜찮아, 가죽 실타고 했으면서 응. 아 이거 진짜 예쁜거 같아 요 응. 이것도 자라에서 샀는데 응. 129,000원에 득했습니다 이 모자는 이렇게 달려있는거 이거 뗄 수도 있어요 뗄수 어. 뭔가 패셔니스타 같다 우리 패피커플이잖아 날씨가 따뜻한데 흐리네 응. 나 맞아 저머리 잘랐어요 응. 내가 볼땐 <웃음> 인생머리야 <웃음> 진짜로 웃고 있는 차이 너무 네? 이게 진할텐데 여기게분스터같어정이같정뱅이뭘 싫은데 이 너무 나기안 좋아 난 괜찮던데 싫어 엉덩이에 힘을 주고 가네 쿵댕이에힘 줬어요 나 놀리지마 나 놀리는 게 제일 재밌어 너 알았어 빨리 와 你好你好你好你<笑><笑><笑><笑><笑><音>